미오야미효야 와... 우리는 왜 입양을 안 당하는 걸까? <웃음> 그..그..그..그것만 그, 이제! 응 그것만 이제! 응! 나도 몰라! 알았어난 진작 입양당했지! 아이 어떡하지? 나도! 나도 엄마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유. 나도 내 방이 있었으면 좋겠다 나도 이렇게 귀엽고 깜찍한데 왜 입양을 안 당하는 거지? 어? 어? <웃음> 어우 귀엽고 예쁜 아이들이네 <웃음> <웃음> 안녕 얘들아 여멘아 <웃음> 여멘 어? 어. <웃음> 야, 여맨아, 여맨아. 어 응. 나 조금 나, 무서울지도 나나나 나도 어? 아, 안녕하세요 아우 얘들아 혹시 듣쩌듣쩌하니 듣자 듣자 굉장히 이쁘고 귀여운 아이들인거 같은데 아줌마 아들과 딸라하지 않을래? 어? 어? 어? 아줌마 맞아요? 미호야어떻게야 음. 왠지 이 상황 뭔가 겪어본거 어. 같지 않아? 옛날에 말이야 아우 그러면 전부 다 오케이 하는걸로 하고 가자꾸네 얘들아 아, 야, 동의도 안 했는데, 어, 아, 미호야, 아유. 그래도, 좋으신 분일지도 모르잖아. 따라가 보자. 음, 옆에 있는 미호라는 아이구나. 아이고, 귀여워라. 얼굴 부위인지. 괜찮구 아줌마랑. 자, 여기가 아줌마 집이란다. 굉장히 엄청나지? 와. 잠깐! 여기 들어가자마자 갑자기 화면이 하얘지면서 저희의 머리가 땡 하는 거 아니에요? 하여 아줌마는 그렇게 나쁜 아줌마가 아니야 어? 너희도 네. 보니까 밥도 안 먹었지? 아줌마랑 같이 밥도 먹고 음, 잠도 자자꾸나? 어.. 네.. 이겸은! 지금은... 어? 땡안 했다! 뒤에서 안 때렸어! 어? 진짜 네 어, 어? 아줌마! 어쩜... 여기가 아니 아줌마가 아니지 이제 엄마라고 부를까? 엄마 그럼 여기가 저희 집인 거예요? 그렇지! 아이 너희들이 밥도 안 먹었다길래 여기 보면 여기 내가 이 된장국을 밥에 말아놨단다 아 이거 음. 타이어 아닌가? 아이 타이어 안에 된장국이 있는 거지 그거 먹고 아. 잠은 여기 박스 안에서 자면 된단다 아 네? 아 미호야 뭐 하는 거야? 이거 정수기 같은데? 정수기라고? 어 그렇구나 어쨌든 여기 들어가면 왠지 위험할 것같아 뭔가 침대가 나 이렇게 생긴 거 처음 보는 거같아 아유 너희들 다이그 어? 네. 알자님 밤에 이제 또 어? 빛이 들어오면 잠에 깨니까 깊은 잠에 자려고 어? 박스 안에서 자는 거지 어, 어, 그렇구나 어쨌든 잘자 미호야 잘자 왠지 함정 같은데 그래? 어 어쨌든 잘게요. 아, 어, 얘들아. 근데 벌써 자려고? 어, 아, 내좀 네, 피곤해서요. 어, 그러면, 아, 그러면 엄마에. 어? 이제 엄마가 됐으니까 엄마가 뽀뽀 한번씩 해 줄게. 미어부터. 아, 응? 싫은데. 어. <웃음> 우리 여매니도. <여빈이도. 웃음> <웃음> <웃음> 우와! 짱 싫어. 어, 어, 네, 어, 그래도 엄마가 사랑해 주시는 거잖아. 그나. 아, 이제 자야겠다. <레타까지> 그래도 나한테 엄마가 사서 해서 정말 기분이 좋아. 오, 잡았다, 이놈. 아, 아, 뭐야? 으악! 아, 쪼그맣다 아, 쳤어. 여기 침대가. 어! 내가 다 떴어. 구독. 어. <목마> 여기가 어디지? 어, 어? 어, 여기가 어디야? 어? 어? 나의 이 지갑들아 어? 지, 지갑이요? 여기는 어디에요? 날 부자로 만들어 줄거야 너희들은 이 앞에 보이는 이 숫자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 같니? 4, 3, 4,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10억, 100억, 1000억 1000억이요! 천0 어? 말을 제대로 할줄 모르는구나 여보 아! 미오야! 다시 돌아와! 어, 어. 음. 아저쪽에 저기... 보이는 숫자는 100만 바로 구독자 100만이다! 구독자 100만이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너들은 나의 키즈 크리에디터를 아주, 아주 멋있게 만들어 줄 거야 나를 어? 그..그..그래서 그 저희가 구독자 100만 될 때까지 어떻게 되는 건데요? 음. 여기서 절대 못 나가지 <웃음> 그런 게 어딨어? 아니야, 백만이 난... 된다고 해도 나갈 생각을 하지 않는 게 좋아. 어... 어... 자, 벌써부터 드콘이다. 드콘? 드콘? 좋아. 벌써 요즘 유튜브에서 먹방이 꽤나 유행하던데. 야, 거기 나! 에? 도넛 한번 먹어봐. 맛있게. 아이, 다이어트 중인데. 아아 아. 그럼 제가 이 도넛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참 색깔이 똥 같은 맛인데요. 음아아윽 음, 음. 맛이 없어요. 음어 먹방 음. <목방을> 아주 <안주> 못한다. 장민아 <웃음> <차면 목방> 도와줘. 다른 거. 장민아. 오오오 오. 웃음이 나와? 그그 그, 그러니까 저희는 웃음이 나와. <웃음> 그러니까 저희를 가둬서 구독자 100만대 때까지 절대 못 나간다고요? 그래. 아유, 좋다. 너 지금 보니까 얼굴이 꽤나 귀엽네. 아줌마 <웃음> 곁으로 <곁을> 와서. <웃음> 자, 애교 한번 해보려구나. 애교. 어, 어 엄마, 엄마. 유혹시켜봐. 엄마, 살려주세요. 어? 애교해보라고 했을 텐데. 앙, <웃음> 아, <응>, 엄마. <웃음> 목숨 그걸도 한번 애교롭게 해보란 말이야. <웃음> 맞아, 맞아, <살려주세요. 웃음> 엄마, 제발 살려주세요. 엄마. 오. 아! 네가 똑바로 안하면 네 친구가? 아! <웃음> 왜 나야! 영어야! <영예! 웃음> 큰일났네 진짜 <웃음> 좋아요 오늘은 여기까지 <웃음> 너네들은 복습이 좀 필요하겠어 여기로 따라오도록 해 <웃음> 미호야 큰일났어 빨리 와! 내가 말했지 관상은 과학이라니까 애교, 리액션, 댄스 앞에 보이는 게 뭔지 알겠나? 어, 어, 네, 방송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들이죠. 그럼, 그럼 아주 잘 알고 있고, 뭐야? 잘 때까지 이거 12시간씩은 연습하고 자어 어, 네, 알겠어? 음... 네, 엄마. 네. 그래, 그럼 휴식이다. 좀 이따 오겠어. 연습 똑바로 해. 어, 미호야, 갔냐저 저쪽 호탱이 아줌마? 큰일 났어. <웃음> 우리 입양 잘못한 거 같아. 우리 와, 그래, 이거 맞네. 완전 납! 누가 죽을 텐이라고 했잖아. 왜안 되세요! 아! 어른부터 고쳐놔야겠구만! 이거 아주 부채로 됐잖아! 엄 들어가서 쉬어! 아 네! 네 엄마! 아, <웃음> 이게 왜 그니까 그렇게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되지. 우리 큰일 났어. 우리 강제로 갇혀서 유튜브하게 생겼다고 평생! 하지만 내게 좋은 수가 있지. 뭔데? 여기 완전 갇혔는데 뭐 이상한 공간에 완전 갇혔어 여기가 도대체 어디야? 그벤나 응? 응? 내가 왜 날려졌는지 알아? 계속 응. 아줌마를 왜 발끈하게 만들었는지 아냐고 왜, 왜 그러는데? 아줌마한테 잡힐 때 응? 이걸 얻어냈어 열쇠 응? 열쇠? 열쇠를 훔친 거야? 그래 이걸로 나가는 문을 찾으면 될 거야 어 그래 일단 그러면은 잠깐만 문이 잠겨있어 아마도 이 문에 쓰는 게 아닐까? 그 열쇠가? 한번써봐 착착착착착착 탁크닥 탁크닥 어, 작다 어, 됐다! 어, 됐다. 어, 됐다. 잠깐만, 살금살금 나가야 돼 엄마가 죽는 거아줌마 그 내가 쭈글탱이 아줌마라고 말하니까 바로 사이렌 헤드처럼 귀가 아주 좋았단 말이야 알았어 어, 근데 구독자 100만까지 어떻게 해 우리 여기 평생 갇히는 거 아니야? 구독자 100만 절대 못 돼, 내가 볼땐 절대 안 되니까 빨리 도망가야지 알았어 근데! 잠깐만 어? 이거 완전 낭떠러지야 이거 나갈 공간이 없어! 하지만 아줌마가 들어온 공간이 있을 거 아니야 그치? 응. 아 도대체 어디로 나가면 좋지? 어딘가에 그런 비밀 공간이 있을지도 몰라 잘 찾아보자 어? 잠깐만 여기 있어 여기 여기 비오야 하... 여기 비밀 공간 아줌마가 저기. 왔다 갔다 했던 길이 여긴가봐 이기 없어, 가자. 오케이 오케이. 어? 뭐지? 어. 오오오. 어. 어. 오오오. 어. 조용히 해. 쉬쉿. 쉬쉿. 여기는 창고인가 봐. 여기는 어디지? 나갈 공간이 있을 거야, 빨리 가보자. 어, 여기 문이 있어. 내가 한번 주위를 좀 둘러보고 올게 응. 여기 도대체 뭐하는 공간인거지? 여긴 참고고 여기엔 왜 이렇게 평화로운 이런 공원 같은게 있는거야 음이야 잠깐 여기 있어 응, 응? 잠깐 뭐야 아니 저곰 그 뭐야? 여기에 누워있었어 이 곰이? 음. 응. 아무래도 그 엄마가 키우는 고민가보다. 그렇지. 어, 우리가 데려가자. 얘 너무 귀엽게 생겼잖아. 아니야. 들킬지도 모르니까 잠깐 여기다 둬. 네. 혹시 몰라. 알았어. 곰도 위험해질 수 있다고. 가자, 가자. 백층? 여기 백층인가봐. 어? 뭐? 이 집이 백층이라고? 그런 거다. <웃음> 어. 어. 영태씨 자고 있을 때 여기서 빨리 나가자 그래 조심해서 나갈 공간을 찾아보자 어, 그냥 평범한 거실 같은데 어. 잠깐 여기 잠겨있어 어? 어? 문이 잠겨있다고? 응 열쇠를 찾고 싶다면 여름에만 잠에서 깨는 이곳에게 가봐라 응? 여름에만 잠에서 깨는? 어? 나알것 같아 곰이 겨울잠을 자잖아 응. 그래서 곰 아닐까? 아 그런가? 겨울잠 자고 여름엔 일어나고 아줌마가 안.. <웃음> 앉아있는 거야? 앉아도 자는 거야? <웃음> 아 앉아서 자는 거야? <웃음> 앉아서 자는 거야? <웃음> 어나 진짜 나 진짜 <웃음> 놀랬어 <웃음> 자.. 고 있는 거야 그 소리 내면 안돼 <웃음> 알았어 그러면은 곰한테 가보자 어 <웃음> <웃음> <웃음> 그럼 공 주... <웃음> 곰이 곰 응. 주변에 그러면 있을 것 같은데, 열쇠가 <웃음> 곰이 아닌가 봐. 아이씨, 그러면은 여쇠나 <웃음> 어! <웃음> <웃음> 서서 자는 것 같으니까 응. 돌아서 와. 아, 서서 자는 거야? 아니, 잠버릇이 너무 안 좋네. 일단은 엄마가 잡고 있으니까 빨리 찾아봐. 이런데 빨리 이런데 다 찾아봐. 이런데 이런데 이런데 빨리 빨리 열쇠 열쇠 열쇠 어딘가 있을지 모른다고.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엄마 일어난 거 같아. 빨리 장롱 속에 숨자. 장롱 속에 숨어. 어어 <웃음> 어, 구머님. <굿모닝>. 어 <웃음> 아, 우리 애들 잘했나? 한번 걸어가야지. 잘... 나이 지갑을 투둑하게 만들어 줘 아이들. 다박다박 이렇게 빨랐어. 야, 근데 어. 여기 어. 공간이 있어. 어, 여기 공간이 있네. 뭐야? 어, 뭐야? 어. 아이들을 어. 잡아서 여기 평생 방송 시킬 거야. 난 부자야. 여기 <웃음> 방... 여기 방송실인가봐. 이거 마이크도 있어. 안돼. 우리 여기 평생 잡혀서 방송만 할 거야. 빨리 도망가야지. 안돼. 내 꿈은 슈퍼모델이지 유튜버가 아니란 말이야. 뭐? 응? 문제 있어? 어, 문제 있어. 어, 야! 어쨌든 탈출해야지. 알았어. 근데 여긴 뭐야? 허? 아무래도 우리 이 감옥에 갇혀서 계속 방송만 할 건가 봐. 오오오. 감옥이야, 여기. 어, 완전 감옥이야. 완전. 이거 빨리 도망가야 돼. 이거 빨리 나가야 된다고. 잠깐만. 반대편으로 넘어가자. 응. 어. 근데 열쇠는 어디 있는 걸까? 잠깐만, 근데 이거 안 어울리게 왜 여기 최신형 에어컨이 있냐? 왜 이렇게 시원하다 했더니 에어컨이었구만? 에이? 잠깐! 생각해보니까! 여름에만 잠에서 깨는 거! 에어컨 아니야? 어? 어? 저기! 어? 에어컨 뒤에 있었어! 에어컨이었구만 정답은 에어컨이었어! 빨리 가자! 탁탁! 어, 됐다! 열 가자! 엄마 오기 전에 빨리 도망가야 돼! 너무 빨리. 100층 탈출하기 시작이야! 어? 90층! 안에 동물은 몇 마리가 있나요? 문제를 맞춰야지 문을 열수 있나봐 빨리 가보자 그래 자 여기 동물들이 동물을 세 봐야 될것 같은데 미호가한번세봐 오케이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네 마리 다섯 마리 다섯 마리? 여기 그림에도 있네 어어몇 마리? 여덟 마리? 여덟 마리! 여덟 마리. 여덟 마리. 마리일까? 그럼 내가 정답 맞추고 올게. 자, 8이라고 입력해 보겠습니다. 여... 아니래! 어, 아니라고? 여덟 뭐, 마리 뭐지? 아닌가 봐, 잠깐만. 어! 잠깐만, 어항에 있는 것도 세야지, 물고기! 아해세 보자. 아홉, 열 마리, 열한 마리, 열2열3열4열네 마리. 더 숨어 있는 어? 거 아니야? 이렇게 쉬울 수가 없는데? 여기, 어? 여기. 어, 펭귄! 숨어있어. 펭귄, 펭귄! 그러면 열 다섯 마리, 그치? 응 15마리죠? 15마리 나 입력하고 올게 이것도 아니면 어떡하지? 어 아니네 아니라고? 잠깐만 아무래도 뭐 숨어있나 봐더 더 꼼꼼하게 찾아보자 어? 잠깐만 이 닭이 달걀이 나왔어 왜? 어, 그런데? <웃음> 그러면 달걀은 나왔으니까 16마리인가 보다 해보자 16마리 정답은 16마리였네 달걀까지 포함해서 삐겼대아나알것 같아 총이 안에 동물은 18마리가 있었던 거였어 왠줄 알아? 왜? 사람도 동물이거든 오 우리까지 정... 포함이야? 어 정답이었어 오 우리까지 포함해서 18마리였던 거지 사람도 동물이거든 자, 8 0층이야 응. 성냥의 정답을 맞춰야지 문이 열린다는 건가? 뭐야? 여기에 성냥이 있네요? 자, 탁자에서 도넛을 먹어야 하는데 의자가 뒤집어져 있다 성냥 두 개를 움직여 의자를 똑바로 놓아보세요 일단 성냥 두 개만 움직일 수 있대 이 탁.. 음. 지금 이거 의자 모양 맞지? 의자 모양 어, 의자 모양이다 여기서 보니까 봐봐 응. 여기다 보니까 의자 모양인데, 이거를 두 개만 움직여서 뒤집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거꾸로, 그냥 거꾸로 먹으면 안 돼? 이렇게? 여기 앉아가지고? <웃음> 좀 어려운데? 그냥 두 개만 움직여서 다시 원래대로 똑바로 놓아 놓으라고? 일단, 내가 볼 때는 움직여볼게. 아, 그치. 일단은, 이거는 필요 없어. 왜냐면 다리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위에다 올려놓고, 그리고, 얘를 똑 떼서 이쪽에 움직이면 된다 어? 의자가 의자. 됐다 의자 됐네 이러면은 의자가 똑바로 앉아있죠 지금 맞죠? 맞지 맞지? 네 의자가 똑바로 섰습니다 이제 도넛츠 먹을 수 있겠네 정답인지 확인해볼까? 문열 여시오 어 됐다 정답이었네 어? 역시 다음 문제 60층 60층 안에서 제일 어두운 색깔을 클릭하시오 제일 어두운 색깔을 클릭해야 된대. 제일 어두운 색? 제일 어두운 색깔 클릭해봐. 그럼, 그럼 길이 열린다는데? 음. 어, 제일 어두운 거. 빨간색은 아닐 거고, 그치? 음. 제일 어두운 색깔 찾아봐. 이거 아니야,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그러니까, 의자 눌렀는데? 어, 아니네, 이거. 이건 뭔가 없는데, 아무것도? 제일 어두운. 이건가? 이건가? 이 색깔인가? 음... 이, 뭔가? 이 책이야 클릭을 해봐야 된다는데? 뭐야 어디있어 길이 이게 제일 어두운 것 같은데요 이 빵하고 검정색 없나 검정색? 검정색이 제일 어둡잖아 A few minutes later. 어! 잠깐만! 여기에는 검정색이 없었잖아 벽돌도 회색이었고 응이 글씨가 까만색이네? 어 어! 잠깐만 가까이 가니까 어두운쪽에 클릭하는 버튼이 있는데? 어두운? 어, 어 길이다. 아 된다. 글씨가 까만색이니까 글씨가 제일 까맸지. 제아 어두운 게 글씨였습니다. 뭐야? 헉? 뒤에 엄마가 쫓아오고 있어. 숨으라는데? 어떻게 어떻게 나 어디로 가야 해? 돼? 잠깐만 잠깐만. 엄마 오늘 내가 확인해볼게. 응? 구독 아니야. 엄마 여기까지 쫓아올 일이 없어. 응. 나이들이 어디로 간 거지? 와, 아, 어? 이들아 나이들아! 이들아나이들어 나이들아! 나이아이들아나이아이들아 나이들아! 나아 나이들아! 나이아이 너희들에게 총세번의 기회를 주도록 하겠다 어, 어. 바로 일심동체 게임이지 빠밤 어? 어, 어. 일심동체 게임? 뒤에 보이는 편말을 하나씩 들고 서로 같은 걸 낸다면 살려주도록 하겠다 기회는 총세번이야 yeah. 어, 그럼 어. 시작해볼까? 어, 네 미호야 잘할 수 있지? 어, 어 그럼 일단, 우리 친구들아 일단 골라 골라 이호야 여, 역시 이거인거 알지 우리 아 그럼 이거지 자 준비하시고 그럼 정답을 공개해주세요 야너 아! 우리 진짜 안맞는다 마지막으로 두번의 기회가 남아있답니다 준비하시고 너 이거지 이거 낼 거지? 너 이거 낼거잖아 우리 목숨이 달려있잖아 그럼 공개해주세요! 아! 아! 야! 아! <웃음> 정말, 마미, 안 받는구만. 정말, 이제 마지막이야. 마지막이야. 고심 끝에 내린 결론인 것 같으니 바로 공개해보도록 하자고. 만약, 만약에 우리가 틀리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 오둠통한 입술에 뽀뽀 해주시는 거예요? 음. 매일 밤 나와 같이 자면 나의 뽀뽀를 매일 받으며 내가 해주는 밥과 내가 해주는 잠자리를 다 같이 네. 즐겨야 될 것이야. 네. 엄마랑 같이 자야 된다니. 너무 끔찍해. 난내 방이 따로 있는 게 좋은데. 그럼 공개해 주세요. 제발! 아 <웃음> <웃음> 어, 맞았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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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애초부터 문이 막혀있었어! 문이 막혀있다 탈출구는 여기가 아닌 것 같다 뭐? 뭐? 어떻게? <웃음> 어? <웃음> <웃음> 사실 도망을 수 있는 방법은 나라도 없었답니다 <웃음> 어? <웃음> <웃음> 거짓말쟁이! 잠깐만 요야 어? 어? 옆에 엘리베이터가 있어 오! 어, 진짜다! 그래. 그럼 방송해야지 얘들아 시간이 많이 늦었단다 <웃음> 근데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면 은 또! 1층으로 못 내려오는데 어떡해 어쩔 수 없잖아. 타자. 와. 도망나. 와. 와. 이 엘리베이터 고장 났나봐요. <목소리> 그러게. 와. 아! 쩔어 염해나. 이 엘리베이터 엄청 고장 났어. 엄청. 어. 어 빨리 빨리. 여기 포털이 있는데 뭐야! 너희가 <웃음> 백진 꼭대인가 기말도망 아 가자 빨리! 빨리 가자! 어디까지 도망가는 있... 거야? 얘들어 방통해야지! 아, 아? 와, 뛰어, 뛰어, 여매나! 어, 여매나 어 뛰어! 어, 빨리 와! 어, 어, 저거 어떻게? 이거 이제 낭떠러지야. 여기 백진해서 이 그런가봐. 어떻게? 어떻게? <웃음> <웃음> 여기서 도망칠 방법은 없다. 어떡해. 어떡해. 순순이 방송하러 해볼게. 밧줄 묶어. 엄마랑 절대 방송 안할 거예요. 야, 야, 니호 뛰어내려, 그냥. 아! 얘들아, 어디 가는 거야. 아! 아! <웃음> 야, 고르지롱. 야, 고르지롱. 우리는 밧줄로 묶었다구요. 좋아요. 미호야, 응. 아이고 다행이야, 아이고. 응. 아, 밥 줄리 없었다면 우리 엄마한테 잡히고 말았을걸. 아, 정말 무서운 아줌마였어. <뭘> 진짜 무서운 아줌마였어. 쭈글쭈글 아줌마. 그 턱이 아직도 기억이나. 아, 그래, 우리 다른 데 가서 밥이나 먹자. 그래. 아무래도 더 좋은 엄마를 찾아야 될것같아그 아줌마는 어 끔찍했어 우리 엄마가 아니었다고 가자 어쨌든 여러분들 백증 탈출하기 오랜만에 해봤는데요 재밌게 해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해주세요 오늘 엄마 비주얼이 어 정말 무서웠던 것 같습니다 <웃음> 엄마 <웃음> 아니 엄마가 왜 여기 있는 거야? <웃음> 나는 슈퍼시어로란다. <한다. 웃음> 어? 어? 갑자기? <웃음> <웃음> 자, 어쨌든 여러분들, 오랜만에 진행해봤는데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해주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안녕. 안녕. 뿅. 구독. 뿅. 좋아요. 안녕!